이안 예, 녕하십니까자 카티아 팁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 작업하시다 보면 특정한 구성요소 를 빠르게 전체 다 선택하고 싶을 때가 많으시죠 어뭐 치수만 딱 선택한다든지 뭐 그렇죠 뭐 포인트만 선택한다든지 뭐 여러가지 뭐 주석만 선택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일류 파트 들어오죠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그러고 원 하나 그리겠습니다. 어, 자, 치수를 그냥 도면에서 뽑죠. 패드하고요, 뉴, 드로잉. 용지 사이즈는 뭐 A3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투상도 하나 내리죠. 컨트롤 탭, 요면 잡고 내리고요. 치수를 한번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여러분 해야 되니까요 요렇게 얘도요 뭐 반지름으로 해볼까요? 예뭐 얘랑 얘랑 뭐 거리도 뭐 심플하게 하나 줄까요? 이한번 찍고 쉬프트기 누른채 여기 찍으면 음아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앵커 타입으로 바꾸면 되겠죠? 세컨드를 3으로 어, 요렇게 자, 이쪽을 먼저 찍었으니까 이쪽이 1번 네, 앵커 1번 이쪽이 앵커 2번이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네, 찍으면 그렇죠? 예. 네, 여기는 앵커 요, 이쪽은 없, 요건 선이니까 요 이쪽만 있죠. 그러니까 앵커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3번. 뭐 최단거리다 그러면 음, 1번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치수만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죠? 뭐 일일이 이렇게 컨트롤키 누르고 선택하시나요? 너무 불편하죠. 한꺼번에 숨기고 싶은데. 자, 에이트, 서치 하는 겁니다. 서치요. 자, 제너럴, 뭐 누르면 더 많이 펼쳐지죠? 자, 일단, 레스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워커벤치, D, 드라프팅, 타입, D, 디멘션. 그죠 음. 이 전체에서 찾기 하면 됩니다. 검, 검색 결과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검색하는 거를 뭐 나중에 또쓸것 같다 그럼 옆 플러스 누르세요 페이블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치수선택 치수선택 그렇죠 네, 셀렉트 선택과 서치와 셀렉트를 동시에 하고 싶으면 여기 서치앤셀렉트 5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 하면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숨겨집니다 이쪽에 보면 숨겨진 것만 보이죠 그렇죠 어 뭐 좀더 쉽게 뭔가를 이렇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를요 다 숨기고 다시 이성으로 오보면 보이겠죠. 다시 뭐 선택할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페이브리트에서 얘 있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 음, 좀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다른 파일 있죠. 다른 뭐 파트로 들어오셔 가지고 이번에는 그쵸? 뭐 이렇게 그렸어요 패드 드로잉 프론트 뷰 디멘션 컴퓨터가 <웃음> 점점 느려지네요자 그런 다음에 아까 서치 뭐카티알 껐다 켜도 상관없습니다 서치해 보시면 페이브리트 남아있으니까 요거 딱 누르면 선택되고 하이다면 금방 숨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더 뭔가를 이제 좀 빠르게 좀 감춰놓고 출력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얘를뭐 레이어 단위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다른 레이어에 옮겨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레이어 하나 만드셔가지고 뭐 레이어 뭐 이러면 이름이 어 디멘션 그아음 그렇죠? 지수를 다 선택한 다음에 얘를 디멘션 레이어로 옮기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에이트 서치 어뭐 눌러 볼까요? 여기 보면 레이어 있죠. 레이어 디멘션에 있는 것만 난띵 하고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서치 기능을 잘 쓰셔 가지고 어, 매크로 좀잘 하시는 분이라면, 매크로하고 잘활용하신다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아이콘화 시켜놓고, 치스만, 뭐, 주석만 뭐, 좀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크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시면, 저는 거기까지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웃음> 설명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 컬러별로, 뭐, 레이어별로, 뭐 가시성별로, 이렇게, 선에, 뭐, 타입별로, 선에, 가중치별로, 심볼, 포인트의 심볼별로, 모든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